아 그리고 저도 이거 한번 해볼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웃음> 자 오늘 날짜는 11월 26일 맨날 오늘은 뭐 하면 날짜를 모르겠더라고요 11월 26일이고요 저희 새로 입고된 히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약간씩 매번 매주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박스 열어볼게요 첫 번째 아, 저희가 전에 제품사진에서 기름통을 안 찍었어요. 그랬더니 기름통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름통 있고요. 자, 두 번째 히터. 아, 꺼내봅시다. 이번에 히터를 어디를 개선했냐면요. 뚜껑 하나 더 어딨어. 이 안에 있나보네요. 이 안에 있다고 치고. 자, 히터 배송할 때이 앞에 온풍구 캡. 스크류캡인데 이게 너무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아, 이왕 깨지는 거 아니면 나중에 쓰다가도 깨질 수 있는 거한개씩더 넣어달라 해가지고 두개를 넣었습니다. 포장도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제 개인적으로 보강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전에는 나사를 껴가지고 보내지 않았어요. 나사를 안껴 보내니까 빠가난 나사가 나사산이 망개진게 있는 경우가 아주 가끔 나왔어요. 그럼 참 곤란하죠. 그래서 나사 그냥 니네들이 끼워서 보내라. 공장에 그래서 지금은 나사를 끼워서 배송을 합니다. 여기서 나사가 한번 불량 나사가 빠져나가겠죠. 자이런게있었고요 이것도 한번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언박싱을 해봅시다. 아이고 힘들어라. 자 구워볼게요. 첫번째 가장 큰 변화 부품 자 이거 뭐가 안에서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냐 <웃음> 가장 큰 변화 자온풍관 기존 중국 제품에는 요거 반만의 사이즈 들어가 있었어요 잡아 늘리면 한 80cm 그 정도 들어가는 제품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온풍관이 너무 짧다 좀 길게 넣어달라 그래가지고요 자 보시면 박스 포장할 수 있는 최대 길이로 잘라서 포장을 합니다 요거는 잡아당기면 1.5m까지 늘어나요 1m 50까지 온풍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품 뭐가 있을까요? 아 요거 요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기존에 드렸던 온풍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 넣어드린 온풍관 길이가 두배 이상입니다 온풍관이 제일 큰 변화고요 이제 온풍관 짧아가지고 스트레스 안받아도 되요야 이거 흡기관 짧다 이거 다음에 긴 흡기관으로 변경 그리고 요건뭐 배기관이고요. 배기관 하나 나왔네요 배기관, 흡기관, 기름관, 일자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던거 온풍과 뚜껑과 TY관 그리고 기업 엘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세트 들어있고요 아 요거는 사은품 품질이 좋진 않아요 싸구려입니다 요거는 소음기 자 이거는 저희 설명서인데 안타깝지만 설명서 제목만 훈자 요거 한 개만 한글이에요 영어인데요 이거는 제가 내년 겨울에는 한글화 시킬게요 왜 원래 영문도 없었어요 왜 영, 영문으로 만들었냐면 지금 히터를 한국과 일본에 동시 런칭을 했거든요 아, 한국판 일곱 번판 만들기가 힘들어가지고 영어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목소리> 설명서 하나씩 넣으면서 다음에 자 이거 계기판이 들어갔던 분표예요. 계기판, 계기판 이 있고요. 이 계기판은 뭐외형은안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히터, 뭐 배터리 정보라든지 볼트 그리고 지금 히터 작동 상태 정보가 좀더 많이 나옵니다. 저희 프로그램만 쓴 봤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우리 업체에서 저희 설치해주는 업체에서 강제 펌핑 기능이 없어가지고 매번 펌핑하려면 20분씩 걸린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강제 펌핑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어? 여기 있다. 자, 봐봐. 하나 더 넣어달라고 했거든. 하나 더 있습니다. 깨짐은 이걸로 쓰세요. 이거 깨졌다고 전하지 마시고요. 전선, 펌프. 펌프 포장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아야 하나. 그리고 이거는 펌프 케이스. 방음 케이스인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방음이 조금 되는데, 기대하시는 것만큼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방음 케이스. 요거는, 아, 요거는, 저 뭐, 연료 필터라고 하는 거고요. 이 필터의 가장 큰 목적은 먼지를 거르는 필터라기 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료에는 약간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료가 들어가면 물은 밑으로 깔아 앉고 기름은 위로 뜨고 두 개가 분리가 돼요. 사실 저도 그걸 두 액체가 분리된 것을 볼 만큼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분리가 된다고 해요. 분리가 됐을 때 이걸 돌려가지고 물을 빼주시면 돼요. 수분 분리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에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 이것도 업체분들한테 업체분들 설치업체 요청으로 한 거고요. 이게 배기관과 흡기관을 연결하는 강철 밴드입니다. 이거 두 배드 공부를 바꿨어요. 혹시 또 얇은 거 전에 있던 거 있나요? 네, 예, 가지러 갔습니다. 금방 가지고 올 거예요. 예, 전에 죄송하지만 제가 미처 이 밴드까지는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결하다가, 이게 기존에 들어있던 밴드에요. 두개 차이점. 체결하다가 꽉, 흡기관 쪽에서 문제가 안 발생해요. 배기관이 덜렁거릴 것 같아가지고 꽉 채우다 보면 이게 망가진대요. 빠가나고. 그래가지고 밴드 자체를 아예 저희가 딴 데서 구입해서 공장으로 보내서 이걸로 보냅니다. 밴드. 밴드가 엄청나게 두껍고 좋은 걸로 변경이 됐다. 그리고 또 바뀐 거면 자이 정도가 이제 바뀌었고요. 또 이제 예고편.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건 어, 기름관 길이를 길게 달라 길게 달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는 5m예요. 5m인데 올겨울 지나기 전에 8m짜리 기름관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 이것도 설치를 할 때, 작은 차는 괜찮은데, 큰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지금 파악해보니까. 어디냐? 이게 펌프를 연결하는 전선이거든요? 펌프를 연결하는 전선.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펌프를 연결하는 전선인데, 이게 지금은 길이가, 못 빼겠다. 대략, 1.5m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짧더라고요. 실제 큰 채에 설치를 하려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 길이를 5m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아, 근데 전선 연장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공장에서 주문하면 연장된 전선이 나오는 데는 거의 나와가지고 공장 입고 되는 데까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 일단 가볍게 한천개 정도 저희가 제작 의뢰해 가지고. 그 연료 펌프선을 길게 연장한 전선이 12월 말에는 입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말에그 전에 입고될 수 있겠다. 지금은 아직은 못됐습니다 이건 예고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예고편 자, 전선 연장할 전선 펌프선 쪽 길이를 더 길게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알려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예고편 이 정도가 다네요. 요거 기관 길게 만들겠다 이것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의견을 주세요. 히터에서 이거 이거는 정말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반영을 못해요. 반영되는데 부품 공장 단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부품 공장에 주문을 하면 그 부품이 중국 공장까지 가는데 아무리 빨라도 한달걸리더라고요한달 걸리고 거기서 적용돼가지고 나오는데, 거긴 빨라요. 한 일주일이면 적용 다 돼요. 그리고 한국에 오는 데는 6주 정도 걸립니다. 아, 예고편 하나. 펌프, 지금 조용한 펌프를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개발은 아마 12월 중으로는 끝날 것 같아요. 펌프 잘 만드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의뢰를 했고요. 그게 이번 겨울에 적용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펌프는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장담 못하겠어요. 거기서는 소음을 반으로 줄여주겠다고 가격은 세배가 돼요. 펌프가 소음을 반으로 줄이는데 반으로 줄여가지고 반으로 줄이는 펌프를 만들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제작 의뢰를 했어요 이번 겨울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빠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그 펌프의 소음이 절반이 될 수도 있지만 간신히 아 들어보니까 좀 조용하네 그 수준일 수도 있어요 나와 봐야지 알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히터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아 매년 히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지나고 내년 2020년 겨울 지나고 2021년 겨울 지나면 아마 독일제만큼은 안되겠죠. 그래도 독일제 부럽지 않은 히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